지금부터 2020년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세이브더 r 드런 국내사업 본부장 조민선입니다. 세이브더 r 드런은 2012년부터 사회복,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권리로서의 아동의 삶의 질, 지역과 장애의 격차를 넘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또 역할과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지표와 지수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2012년 1차 연구부터 함께하고 계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님께서 한국아동의 삶의 질, 지수, 결과라는 주제로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소개 받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는 5차 연구고요. 첫 연구는 201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보죠. 저희가 자료를 실제로 수집한 시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는 삶의 질은 코로나 이전의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질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 데이터는 약총 8000명의 아동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저희가 아동만 조사한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조사하는 그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그이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웃음> 첫 번째는 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질의 지역 간 차이가 어떠한지를 실증 연구로 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의 질의 격차를 만드는 어, 영향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수는 어,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건강서부터 시작해서 바람직한 인성까지를 포함하는 총 8개 영역에 어, 아동의 삶의 질 어, 부분들을 포함한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수는 <웃음> 어, 표준화를 통해서 어, 그 평균이 100으로 나타나고요 어, 그 평균보다 높은 어, 지수 수준은 어, 100 이상으로 그리고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100 이하로 어, 이렇게 표준화된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7개 우리나라 지역을 그 측정, 삶의 질을 측정, 아동의 삶의 질로 측정을 해봤더니 세종시가 종합지수에서 가장 높은 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로 나타난 것이 부산, 3위로 나타난 것이 대전, 그리고 4위가 인천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수에서 상위 지수에 분포된 지역들은. 다른 여덟 개 지역에서도 대부분 상위에 속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대도시 영역들이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고요. 도 지역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하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충남이라든지 전남 이런 부분은 전체 종합지수에서도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각 부분별 그 지표, 지수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중요한 메시지는 아직도 우리나라 17개 지역 간의 아동 삶의 질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이 지난 5차 년도에 연구해서 거의 이제 고착화, 그러니까 각 그룹에서는 약간씩의 순위변동은 있습니다만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약간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그큰 차이는, 그 차이는 대도시, 특별시라든지 대도시 영역과 광역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전체 순위만 본 것이 아니라 종합지수만 본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각 지역의 순위가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건 세종시 결과인데 가운데 있는 붉은 선, 오렌지 선은 평균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종합지수와 각 여덟 개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다른 여덟 개 영역에서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이런 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요건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2위인데, 아까 말씀드린 위험과 안전 요 영역은 오히려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분포를 보입니다. 자 8위 정도 되는 대구시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평균 정도가 돼서 이제 중위권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2 전라북도 이렇게 이제 그어도 지역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이 지표 어그 지역의 지표선이 파란 선이 평균보다도 다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평균선 밑으로 안으로 이렇게 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어 적어도 어 적어도 요번에 우리가 조사한 삶의 질 지수에 의하면 어, 전체 지수도 상당히 낮고 각 부분별 지수도 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전체 평균선보다도 상당히 떨어져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위축된 어, 파란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의 아동삶의 질이 아, 점자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신 그 결과를 보면 광주 지역이 광주 지역이 종래에는 중위권 이하나 중위권에 분포돼 있었는데 요번에는 상위권으로 이렇게 광주 지역은 상위권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오히려 광주를 뺀 전남도 지역은 오히려 더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하향 추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뭐냐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라도 대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의 격차가 오히려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이것은 혹시 혹시 그 인구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기조와 같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령 그이 인구가 농어촌에서는 빠지고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이런 인구 분포의 변화가 사실 이런 그 어, 삶의 질의 격차를 조금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보죠 요게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세종시하고 대전 충북 충남을 어, 비교를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하고 비슷하게 세종시 새로운 도시 세종시가 생기면서 어, 충남이라든지 충북 어, 이쪽은 오히려 아동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종시로 오히려 이렇게. 어, 그이 어, 어,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 삶의 우호적인 것들이 오히려 몰리는 현상을 보여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두 지역 간의 두 지역 간의 격차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웃음> 자 이번은 어, 말씀드린 여덟 개 영역의 그 삶의 질의 어, 지역 간 격차를 보는 것인데, 아, 요거는 이제 건강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아, 세종의 건강면에서도 당연히 월등히 평균보다 높고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고 건강 영역에서도 보면 평균 밑으로 어, 가는 것들이 전남, 어, 그다음에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어, 이런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요건 주관적 행복감이구요. 주관적 행복감은 부산이 어, 사실은 가장 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주관적 행복감도 어, 상당히 컨시스턴트하게. 전남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영역별로 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대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의 차이가 지난 다섯 차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거나 지역간으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도 중요한 결과입니다만 사실은 아동 삶의 질을 얘기할 때.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혹시 이 격차가 왜 나타나는가 혹은 이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는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동 삶의 질 지수와 대표적인 지역의 지표, 지역 삶의 지표 와의 상관관계를 봄으로써 어떤 지역의 특성이 아동 삶의 <웃음> 지역간 편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는 이런 이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재정 자립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y축이 y축이 이번에 저희가 연구한 지역별 아동 삶의 질의 지수고 x축이 재정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실제 통계적으로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지역의 17개 지역의 아동 지수가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 그게 r 스퀘어가 약 0.58쯤 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정 자립도의 격차가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를 한 60% 정도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그 재정 자립도가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죠. 시도 복지 예산과의 비중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양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아동 삶의 질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뜻합니다 1인당 개인소득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 보죠 자 요게 이번에 이제 저희가 본 건데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과의 관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R 스케어를 보시면 이게 거의 재정 자립도와 비슷한 크기, 어, 즉그 시도의 이런 어떤 문화생활의 척도가 아동 삶의 질을 어, 약한 육십 퍼센트 정도를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 유효한 어, 유효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웃음> 자, 이거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 부의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인데요. 가령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네가티브한 영향을 미치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망률이 높은 것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아동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다음 보죠. 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의 방향으로 돼서 어, 높아지면 아동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봤더니 어, 여기서 어,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게 보면 어, 재정자립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 이건 약간 문화환경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비중 이런 것들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어, 개인소득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그 다음에 어, 아동학대 피해 발견률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지표들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 지표들이 아동 삶의 질의 지표와 지역 간격 차와 긴밀히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동 삶의 질 이게 주관적인 삶의 질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조금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노력 포인트가 어떤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지를 조금 함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간 차이 틀림없이 있고 그 양상은 오히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정책적 대책을 적어도 저희 연구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어,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 복지예산 비율 1인당 개인소득 안전, 안전 예방 그리고 학대 예방 이런 것들에서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 그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하다시피 이제는 지역 간 격차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아동들의 삶이 상향 이동하는 어, 이런 어, 어,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어, 이런 의도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김선숙 센터장님께서 한국 아동 삶의 질 지표 추이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선숙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의 추이를 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그 다섯 개의 연차별 추이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변화 추이를 분석을 한게 하나가 있고요. 전반적인 그 삶의 만족도하고 건강이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물질적 상황이라든지 그그 그 아동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어 평균보다 낮은 시도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낮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교육도 그렇고 위험과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지표 추이입니다. 지표를 이제 연차별로 어, 봤습니다. 전반적인 행복단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은 점차 어,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연령과 지역 유형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사는 아이들의 지역 아, 아, 지역의 알고 소득 수준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계속 비교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행적, 행복 보시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옆에 소득 수준별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수급 여부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 수급, 물론 초, 처음 2012년에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그 간격의 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굉장히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동이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한 만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변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앞에 서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보시면 저연령 아동일수록 행복합니다 이것도 모든 아동의 연령대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연령 아동일수록 행복하고 그리고 대도시에 사는 아동일수록 생의질이 높은 것,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호트별 추위에 도대체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아이들이 호 e c 추출을 봤을 때도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복지 e 비율이 이제 뒤에도 보시겠지만 단년도에 대 c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 추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넣었었던 다른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많이 지, 시도를 했는데 추위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 그 유의한 영향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트벨 분석을 이제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 코트벨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코트 분석이라고 아마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일반적으로 음 40년대에서 80년대 그래서 40년대생들의 뭐그 교육수준 코트의뭐 자녀의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향을 분석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 지금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했고 지금 1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10년이면 한코트라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추이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탐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의 삶의 질 지수나 지표의 추이를 가지고 저희가 발견한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왔었던 것처럼 아동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하나의 그 어떤 결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영향의 원인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또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그리고 동네 만족도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들의 삶의 모두 다 같이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고요 지역 격차가 굉장히 연차별 분석에도 코트별 분석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격차가 음,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 격차가 대도시에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나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1, 1차에서 5차까지 추위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했을 때 아까 보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음,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도 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도 그런 금방 말씀드린 지역의 격차를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안전 안전사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그 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아, 아동의 삶과 밀접한, 아동이 직접적인, 아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동의 삶에, 아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저희가 연구해서는 교육부서 배치율 같은 것이 아동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드린 대로 코트별 연차가 크지 않죠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향후에 연령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첫 번째 코트 두 번째 코트 했던 게 이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어, 코트 효과 이런 것들을 나중에 분해할 수 있도록 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정책에 대한 어떤 영향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시군구 단위가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모든 데이터의 그 단위가 우리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어, 시도 단위로 돼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첫 번째 섹션에 대한 주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 어, 자장을 맡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혁중입니다 한 분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 먼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님 어, 첫 번째 토론자로 오셨고요 네. 어, 두 번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과장님을 대신해서 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전원호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객관적인 이 삶의 조건하고 불일치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2020년 아동기 최종 목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여덟 개 삶의 영역에 대한 지표를 종합해서 순위를 180개 국가에서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순위는 8이였습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을 물어보면 아마 이 세브드 칠드런이 2017년도 자료에서 분석했을 때도 아마 최하위권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아동의 삶의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서 이 가난하지 않은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보다 늘 행복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즉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모두 경제적인 부유함, 풍족함은 아동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저도 두 번째 질문이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하는데 아동의 삶은 복지순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비교해 봤더니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지출했느냐 그 비중이 낮은 수준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도 있고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으로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복지 지출을 한 국가에서는 절대 평균 이하로 아동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과 관련했을 때 낮은 쪽에 속해 있는 세종시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남은? 사회복지 비 비중이 비 낮았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한 35%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아동 삶의 질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결국 객관적 삶의 조건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결국 아동과 가족 복지의 열악함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봉주 교수님이 결론해서 저는 재정자립 또는 중앙정부 관여하기에는 좀 힘들다 다만 아동복지의 예산 그리고 정,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아동복지 정책의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아동의 삶의 질의 격차와 질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봉주 선생님이 내리신 결론에 저는 110%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과연 나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지자체가 순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좀 삶의 질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순위와 함께 수준을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동 삶의 질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연구 영역을 그대로 지속해 왔고 어, 그리고 또 국제비교 연구까지 했다는 점이 연구진의 노력과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이브드 칠드론의 아동삶의 지수 연구는 우리나라 이 지표 연구에 아마 개척자적인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세이브드 칠드론에게 아동복지 연구자로서 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예산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도움이 같습니다. 지금 그 발표하신 저그 발표문에서도 재정 자립도나 그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해 전에 그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뭐 이런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만나뵈었던 그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 분들한테 그 지역 격차의 그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부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예산의 격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 격차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어, 정책 그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각 지역별로 그것이 이제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정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행 절차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각 지역별로 수행되는 그 아동, 어, 아동 정책의 그 수행의 어떤 불균등성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또 혹시 이제 그 결과를 좀 이렇게 담당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어, 역할을 아그 정책을 어,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아동 정책의 담당자들 간에 그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 예를 들면 뭐 이쪽 지역에서는 어, 이러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뭐 발표했다라든가 뭐 그런 그. 어, 어, 저 우수 사례 발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유하는 어, 그런 어, 어, 뭐 역할도 어, 저그 어, 그 내용으로 그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동 정책 담당자 분들이 그 어, 아동 정책을 그 수행에 나가는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럴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또 이런 것들을 그 아, 뭐라 그럴까. 그게 교류하는 그런 모임 소모임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진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마 아동 정책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의 삶의 질 분야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5차 연구인데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해 주신 연구진분들과 회의부터 칠드는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조언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 노력으로 인해서 어,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고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동 복지 어, 기본 아동 음, 죄송합니다 일, 이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때부터 아동을 미래의 그 희망이나 뭐 양육 훈육의 대상이 아닌 현재의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어 동정책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이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어, 보호, 건강, 참여, 놀이권이라는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어, 권리를 되게 강조하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이노개하기 위해서 놀이 혁신 선도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 그 유엔에서 제시 유엔에서 어, 공고하는 GDP 대비 어, 아동 분야 예산 투입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고 18년 아동 종합 실태조사 나타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향후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8월에 제2차 아동정책 기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아동정책 기, 기본계획 역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추진해야 될네 가지 분야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 아동 기본법 제정, 아동 청원 등 참여의 법제화, 어이라는 아동의 권리 보호, 체벌 금지 법제화 등 아동 권리 보장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현재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이라는 인식을 법과 제도로 명확화하고 생활 속에서 참여권을 확대를 통해. 아동의 실질적 행복 체감들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에 관한 부분입니다. 놀이 여 놀이 여가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아동의 신체 건강, 아동 아동의 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어, 아동 학대 건절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 등 조성을 통해서 아동의 희망에 따라 활동하고 행복. 행복하게 발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입니다. 음, 지난 10월부터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등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어, 그 외에도 아동 돌봄 확충, 치아 가동에 대한 국가지원 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정양육 영양 강화, 긴급 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삶의 질 저하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어, 2018년 현, 현재 6.57점이 있던 아동 삶의 만족도를 2014년, 2024년에는 7.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가 현재 상황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더 나은 미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오천 년도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연구에서는 조금 뭐 다른 문항이라든지 다른 지표들도 어, 그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경상 어,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네트워크 어,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하는 문제 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는 선, 어,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그 복지부 전원호 사무관님 설명해주셨는데 아동정책 기본계획 1, 2차 포용 국가 아동복지 그다음에 공히 지금 국가 차원의 모든 이런 아동 정책과 관련된 계획이 최우선 목표를 아동 행복도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2012년 그러니까 뭐 8년 전한 10년 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변화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책 목표를 어,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를 OECD 중간 정도까지 가겠다. 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1차, 어, 그러니까 5년 전에 1차 계획에서는 어, 상위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니까 약간, 이제 약간 그 현실을 감안해서 <웃음> 상위권은 안안 되겠고 중위권까지는 가 보자 하는 계획을 아마 국가 수준에서 세운 것 같아서 꼭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 기제가 좀그어어 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현 선생님이 순위가 아닌 수준을 말할 때가 왔다. 고 말씀하신 거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시,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아동의 행복이나 그 그러니까 아동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여기 뭐 세이브 더 칠드라인이 옹호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행연구를 해보면 저희가 더 이상 없는 제도나 서비스는 없는데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을 제대로 작동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2012년부터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고 그 낮은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한국아동의 삶의 질심포지엄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주환 교수님께서 지표를 통해 본 장애를 가진 아동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유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 삶의 질 연구를 해오면서 늘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아동의 눈으로 보고 아동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아동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그런, 그러나 이 연구를 처음 진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어,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를 처음 진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최근에서야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아동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주로 부모나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자체의 삶의 질에 또는 어, 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 야, 어, 양육자의 어떤 대리응답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부모와 장애 아동들이 어, 아, 어, 부모와 장애 아동들이 장,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보고한 내용들을 어, 비교했을 때는 장애 아동들의 응답이 양육자의 응답과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는 연구 어, 사실을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좀 아동들이 스스로 보고한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했던 어 연구의 초점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장애 아동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었가 대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장애 아동과 그 양육자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조사 지역은 전국 전국 어, 17개 광역 시도를 어, 어, 대상으로 했고 조사 방법은 장애 아동기관의 어, 들 협조를 통한 면접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 실제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기 보다는 시설 담당자를 통한 면접지 어, 면접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라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장애 아동이 어, 의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아동들의 건강 수준을 보시면 은 어, 만성질환 유병률이 조금 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관, 주관적으로 자기가 평가한 건강 수준에서 봤을 때도 매우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비장애 아동들은 한 50% 정도 됐는데 그거에 한 어, 절반보다 조금 높은 29%, 30% 정도가 매우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 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들이 느끼는 부모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비장애 아동인데 그저 그, 그, 그, 어, 그 평가의 한 절반 수준 정도에서의 비율의 아동들이 항상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어, 한 70%가 비장애 아동들은 부모님이 항상 도와주신다라고 말씀 아, 말을 대답을 했지만 어,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분명히 다반면으로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좀 장애 아동과 어, 장애 아동과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필요하신 어떤 지원이나 어, 어, 지원 등을 어, 도움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좀더 긍정적인 장애 아동과 부모님의 관계가 개선의 에, 방,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결과를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래 관계에 대한 어, 이야기였습니다. 유사하게. 어, 어, 부모님과의 관계에 비해서는 사실 비장애 아동들도 응답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어, 어,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어, <웃음> 어, 격차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인 어려움이 어, 다른 변수들을 넣지 않았을 때는 아동의 행복에 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 특히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어뭐 부모와의 여가활동 등을 포함을 했을 때는 사실 그 기능적인 어려움보다는 부모와의 여가활동,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적인 격차 부분에서의 결과가 여기서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장애 아동들 또한 어떤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어 아동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뭐 자신의 흥미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놀고 생활하고자 하는 기본 욕적인 어떤 아동으로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 행복도의 측면에 있어서도 편차가 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어 어, 특수한 욕구 이외에 서도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욕구들이 어, 삶의 질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어, 아동 개개인을 위한 저희가 어, 아동 권리 측면에서 비장애 아동들에게는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장애 아동들한테는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어, 어 아동 장애 아동들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재진 교수님께서 장애 아동이 말하는 행복, 장애와 아동기 경험의 교차점에서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안재진입니다 어, 이 연구의 목적은 요 장애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서 장애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장애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시행을 하였고요. 어, 질문지의 구성은요. 저희가 예전에 일반적인 어,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FGI 질문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행복의 개념과 정도, 행복의 조건,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 그리고 좀 이번에 특이한 것은 어, 올해 코로나일구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후의 행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요 장애 아동의 삶과 일상 그리고 행복의 개념과 정도 어, 세 번째는 장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미래의 행복과 현실의 나 다섯 번째는 장애와 코로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 바뀌었으면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어첫 번째 분석 결과는 장애 아동의 삶과 일상인데요. 저희 연구에 참여한 장애 아동들이 장애 유형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장애 유형이더라도 그 개인별로 기능적 차이가 상당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삶의 배경들도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의 유형이나 뭐 장애 정도나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어 그냥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아동으로서 갖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비장애 아동과 다르지 않은 일상과 행복을 보면 FGI에 참여한 장애 아동들도 비장애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뭐 아이돌이라든가 스포츠 게임, IT 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학업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고충을 느끼고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형제 자매들과 뭐 갈등을 겪는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어 장애 뭐 장애 여부를 떠나서 아동으로서 갖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갖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반면에 장애아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조금 더 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이 장애아이들도 장애아동들도 수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학업 스트레스는 받고 있었는데 어, 그 정도가 사실은 비장애아동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 그래서 이제 물론 스트레스가 적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적절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변에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기대치는 조금 더 아이들이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뭐 학업 여부를 떠나 학업이든 아니든 아동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어,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들이 뭐 행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웃는 것, 즐거운 것, 잘 사는 것, 걱정이 없는 것, 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별로 이렇게 비장애 아동의 대답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응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행복의 점그 점수, 주관적인 행복의 정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유주환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타나신 것처럼. 양그 굉장히 아동들 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이라고 응답한 아동들도 꽤 있었고요. 반면에 5점, 6점이라고 응답한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차이가 뭐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행복도가 낮은 것도 아니었고 여섯 번째는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장애가. 있으면 할수 없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주목받는 것의 불편함 그리고 이런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특수교육 이용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장애로 인한 왕따의 경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마, 아, 만난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난 생각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장애 아이들, 아동들은 이들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어, 장애로 인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 제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걸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주로 답답하고 우울하다. 모두 공통적인 반응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청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과도한 배려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이동, 이동권 그리고 화장실 사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뭐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같은 시설 이용 시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함의도 뭐 물리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어, 특히 이 아이들이 어,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발달 주기에 고려를 해서 어, 장애 아동들이 교육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장애아동들의 진로탐색과 관련해서 보다 개별화된 음,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진로탐색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장애아동들의 경우에는 진로탐색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 이 장애아동의 진로탐색은 현실을 고려하되 도전을 통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고요 역할 모델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개별화된 진로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자 먼저 소개해드리고 바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신은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윤상용 교수님이십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당사자이시면서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신 어, 유승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영역과 전반적 행복감, 이런 삶의 만족도 이런 게 비장애 아동이 약간 높기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정말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약간 어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4단계 모형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부모 관계, 또래하고의 관계가 들어가면서 앞에 부분들의 영향력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부모 관계와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하면 이게 앞에 것들이 다 사라지겠어요, 그죠? 근런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이것이 샘플링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또 이제 연구 엄격성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자문가들을 이렇게 막 모시려고 하셨던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볼수 있었어요. 어, 특히나 이제 이 인터뷰를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이렇게 내부기관장에 그다음에 지체장애 그다음에 시각 이렇게 감각장에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려고 특히 발달장애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부기관장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다른 이 연구가 좀더 깊어지는 어,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예, 원합니다. 특히 이제 내부기관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애 아동 중에서도 화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은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의료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퇴원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의료사회복지의 세팅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접근하면서 여기는 좀더 연구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 관찰연구나 이렇게 라퍼 형성을 충분히 하셔서 관찰연구, 그다음에 참여관찰 형식의 연구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속도를 늦추시고 예, 다른 호흡과 다른 그 시각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에,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조사 대상 장애 아동의 장애 유형에 관한 정보가 따로 그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샘플링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밝혀졌던 것처럼 지원 센터 아마 발달 장애 지원 센터일 것 같은데요. 다음에 복지관 등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밝히고 계셔서 아마도 발달 장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제가 어쨌든 장애 유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 유형은 장애 인구 집단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층화 변수,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총칭해서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 신체적 장애만, 정신적 장애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 유형이라고 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여서 장애 유형에 관한 정보가 조금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장애는 아동의 기능 수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단편적 사건이나 속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이고 또 연쇄적 속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영향을 기능 수준의 관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본 분석 모형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싶었고요. 따라서 저는 이 장애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성, 장애와 빈곤 집이, 장애와 환경, 또 장애와 관계, 장애와 타인과의 관계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 즉 인터섹션 얼리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자 이 관점이 좀 모형에 반드시 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장애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어, 비장애아동에 비해 좀 낮게 나타났고 관련해서 이제 연구자께서는 에, 스트레스 수준 낮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적당한 스트레스가 발달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의 낮은 기대치를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제 장애아동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달적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밝혀주셨는데요. 저는 이 해석의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어,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사실 학업 스트레스가 이, 이 아동들처럼 좀 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 현재보다 훨씬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현재 입시 위주 교육 환경하에서 어, 그렇다면 비장애 아동의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 환경이 어,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고 어,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애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좀 어, 나름의 좀 이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 어쨌든 많은 국가에서 어쨌든 장애인 정책을 어, 중요한 정책으로 어, 삼고 어쨌든. 어, 그 제도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장애인 정책의 수준이 낮은 그런 국가인데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어 우리 가 우리 사회가 장애라고 하는 이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좀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산업의 측면에서 뉴노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포스트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는 인간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e 인간이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입장에서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 부모, 자식, 친구, 친지, 동료 관계들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때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언제 행복할까?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한번더 가봐요. 비장애 아이들은 언제 행복한가요? 비장애인이었던 저는 관계에서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꼈죠 그렇다면 제 아들로 가볼게요 발달장애가 있어요 올해 12살인데 아직 말도 못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혼자서 똥도 못 닦아요 이런 아들은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당연히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관계에서 불행함을 느껴요 그 관계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장애 아동들이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인식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 연구 결과 중에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비율은 오히려 비장애 아동보다 더 낮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 때날 도와줄 친구가 없다 날 도와줄 선생님이 없다 이런 항목은 월등히 높았어요 이게 뭐냐면 내 주변에서는 나에 대해서 난 아예 열외였던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장애가 있고 없고가 관계에서 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힘들어지냐면요 사춘기요 사춘기가 어떤 시기냐면 은 비장애 아이들도 내 자신의 자아 정체성하고 마주하는 시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근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아요 행복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장애를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쌍한 것 서로 대해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하고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장애인 근데 그 장애라는 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나쁘고 안 되고 불쌍하고 숨겨야 되는 것그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게 될 사춘기가 됐을 때 그토록 행복감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으시다면 정말 가장 필요한 출발점은 뭐냐면요 장애 아동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우리들의 시각인식 장애인식부터 전환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척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관적인 행복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관계에서 오는 만족도가 당연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애 인식,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이 아이들의 자기 자아상을 정체, 자기 자 정체성을 갖춰 나가는 데서 굉장히 부정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좀더 없애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적하신 내용들은 어, 후속 분석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하고 있어서 결과 해석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 어, 나아가고 있는데 어, 많은 시사점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유수연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깨달음은 장애 아동들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아니라 어, 아동인데 특수한 욕구들이 있는 아동 이라는 점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 이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사실 굉장히 큰 어, 어,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라서 어, 후속 연구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 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토론자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 세 분께서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나중에 어, 연구 제언이라든가 뭐 어, 정책 제언을 할때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좋은 말,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정부의 정책만으로도 할수 없고 어,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가치가야지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이번째 어, 세션에서는 장애와 비장애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영향 미치는 요인도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권리로서의 아동의 삶의 질. 지역과 장애의 격차를 넘어라는 주제로 함께 또 고민하고 또 토론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또 과제들을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하고 또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또 많은 관심과 기대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Save the Children 2020년 한국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차 연구를 위해 있어주신 연구진들과 또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